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복잡한 생각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올해만큼은 많이 벌고 적게 일하는 2022년 2022 되시길 바랍니다 받았던 사랑 저도 <웃음> 좋은 노래로 네,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2월 1일에 발매되는 제 신곡 새해 복 많이 받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어 새해 복 많이 받어. 적게일 하고 많이 벌어. 그래 새복 땡큐.